아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하지 일단은 딱 있잖아 그러면 템픽 다 감아버려요 일단은 그래야 아프잖아 <웃음> 아플 리가 없잖아 그냥 애들은 그런 거안 하거든 무조건 전지훈련 제가 전지훈련 스프링 스프링캠프는 무조건 감고 해야 돼 왜냐면 처음에 치면은 육까지게 되니까 이거 그냥 자세하내려서 살아, 살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잘 자랐어. <들었어. 웃음> 지금 자옥이를 감았어. 아, 쓰러기. 쓰러기. 쓰러기. 쓰러기. <웃음> <웃음> 처음에 처음에 진짜 이게 엄청 뜨거워서. 실내에서 하면 원래 비하면 비오면 시원했는데아너 지금 습해가지고. 그냥 멈춰 아, 일상입니다. 일상. 가기 전날. 가기 전날? 네. 귀찮아서 여기서 깎아서 먹으니까. 핑크 카메라 앞에 다고요 가자. 한참 가면 쳤더니 바로 터졌습니다. 아. 어. 아 몸관리 몸 부족. 아, 이거. 준비가 안 되죠.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이 청소년한테는. 가겠습니 북한이 코치님한테 이제. 선수 시절 때 배웠던 반창고 감정법. 제가 제가 한이웃팀 선수 시절 때 수도 없이 수백 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유. 반지 반지 만들어 놓하면 이렇게 만들어. 아 <웃음> 어, 진짜 그 <쉽이나. 웃음> 소스 끌어먹어 자신다. 짧게 하고 야이밀 짧게짧게아시아보시이 okay, okay. 오전이 정말 시는게좀 좋습니다. 야, 얘, 얘 라이언 짓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얘 짓지 말라니까 자 이런거 하치면 V로 가면 줄게 나한테 하는 생각 똑같이 해라 항상 네. 어, 잘하는데 어,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한 <목소리> 홀리ا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